안녕하세요. 다은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낮 시간에 수업이 없어서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붉은 여드름 자국이 좀 많아서, 어, 피부 재생이 좀 좋은 레필레오라고 하는 주사를 맞으러 가기로 했는데요. 요즘에 뭐, 샤넬 주사라고도 많이 부르고, 물광 주사라고도 많이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사를 맞고 괜찮은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돈쓸 때가 많아서 걱정이네요. 그러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헌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세요? 음 사실 제가 여드름이 좀 나는 피부라 가지고 네. 이런데에 좀 색소침착들이 좀 많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그게 사실 제일 고민이고 네? 이런데 우둘두들한 것. 좀 그렇고 네. 뭐 나중에 할수 있으면 제가 카메라가 너무 사실은 안 나와요 아, 제 네네. 얼굴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평평하게 좀 음.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사실 그것도 좀 고민이기는 했었거든요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입체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나요? 부분이 좀 음. 카메라에서 잘안잡힌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제가 화장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웃음> 어, 그래서 네네. 그 라이브나 뭐 이런 것들 거의 못 하고 아,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향후에 가능하면 네. 다 받고 싶기도 하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하세요.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여드름이 나면서도 좀 건조해 보이거든요. 이쪽은 색소도 어, 좀 있으시고 네. 이게 좀 땡기는 느낌들은 좀 네. 있어서 지금 화장 하나도 안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음... 네. 약간 요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색소가 좀 베이스에 깔려 있으시면서 네. 네. 여기 트러블로 인해서 항상 트러블이 입 주변만 나셨어요. 턱이랑 네. 어, 그 생리 주위랑 이런 거는 어때요? 밀접해요? 여기 나는 거랑? 음... 네, 좀 비슷한 것, 밀접하신 네. 것 같은데요. 네. <웃음> 이제 나중에 한번 그런 그턱 주변만 주로 나시는 분들은 음. 간혹가다 이제 부인과적으로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실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막 많이 난다기보다는 자국들이 더 많은. 인 거죠. 네. 그거랑 좀 칙칙한 느낌, 그런 네. 걸좀 개선하고 싶으신 거면 레필레오를 했을 때좀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호전을 보이실 거고 네. 제가 보기엔 지금 좀 많이 건조해 보이는 거 이것도 조금 많이 호전이 되실 거예요. 레필레오가 특정 이름인가요? 레필레오는 상품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해 네. 주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샤넬 주사의 실제적인 상품명은 필로가 일상고라는 상품명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가 샤넬 주사하고 레필레오는 그런 뭐 샤넬 주사 이런 걸로 하면 은 셀럽 주사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정확하게 그 상품명을 말씀을 드리는, 드리고 있는 거고 레필레오라는 거는 회사에서 나온 상품명이 샤넬 주사의 상품명 필러가처럼 그런 상품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가지 뭐줄기세포 배양액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런 피부에 영향을 주는 우리가 아플 때는 약을 먹지만 그 그렇지 않은 순간에는 조금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약을 먹듯이 그렇게 좀 피부에 그런 보충을 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저는 조금 맞으면 좀 개선이 음. 좀 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아픈 걸잘 참으세요? 아니요 잘못 참여요 마취용 네. 걸 충분히 해드릴게요. 네 제가 그, 그 피부 마취가 좀잘안 돼서. 그래요 좀. 네. 조금. 살짝 각질 그 한번 크러버로 각질 걷어내고 마취 발라주세요. 네. 그럼 훨씬 나으실 거예요. 하고 네. 또 제가 하면서 네. 설명 드릴 거고 그 마취용 거 바르고 또그 직전에 냉각 마취 잠깐씩 할 거니까 네. 보톡스 정도 맞으실 수 있으면 충분히 해줄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특별하게 아무 부작용 없죠? 네. 네. 그냥 일반적인 기본 압출 관리나 이런 것도 받아보셨고 네. 어, 또 다른 메이저 어떤 것들을 받으셨을까요? 사실 제가 그런 이름들은 잘 몰라요. 네. 근데 웬만한 그 음, 토닝? 복합토닌 음. 같은 것들 다 받아 봤던 것 같고 PDT나 PDT, 네, 프락셀? 프락셀 네 그런 것들은 음. 다 해봤었던 것 같아요 지금 흉터가 남아있는 건 음. 언제 생겼던 여드름의 흉터이실까요? 어, 얘네는 음. 며칠 안됐어요 안 네몇달 안됐어요 한, 음. 한 달? 두 달? 그때는 좀 여드름이 심하셨다가 지금 치료를 받고 소강이된 상태이신가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음. 그냥 음, 난대로 두거나 알죠. 네, 음. 아니면은 그냥 뒤어 뜯어가지고 음. <웃음> 신나무신때 <마신 웃음> 네. <웃음> 맞아요. 손 대가지고 거의 생긴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소강이 되신 거죠? 네, 혹시 생리주기와 연관이 있으실까요? 어,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좀 그런거 같아요 피곤하고 음. 일 많이 하고 그런 때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피곤하고, 것 같고 스트레스 받고 하 일단 레플레오 네, 안에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에서 수분을 굉장히 많이 끌어당겨 주시기 때문에 보습이 상상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네. 고농도로글루코스 콜라겐 합성 성분이 들어있고요줄기세포 멀티펩타이 드 펩타이드가 들어있는데요. 줄기세포 성분 때문에 피부 재생에도 좀 도움이 되실 거고 기분 밸런스도 맞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멀티펩타이드라고 하는 탄력을 부여하는 성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죠. 그래서 2주 간격으로 총 4회에서 5회 정도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유지가 되시고 이럴 때는 유지차원에서 1회만 받아보시면 되세요. <목소리> 제가 해외여행을 좀 많이 다녀가지고 이런데에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땀이 맞아요. 많이 나서 레필레오의 장점이 하시면 네. 즉각적으로 톤이 없다는게 보이시나 생각해주시면 되시고 예민하신 분들 네. 해주셔도 주기세포 성분 때문에 조금 진정되거나 음. 재생이 되니까 많이 조화를 하세요 오네 어, 한번 했을 때는 약간 뭐 효과가 바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가겠죠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는데 에피레오는 누적의 네. 효과가 극명하세요 음, 그래서 네. 4에서 5회 정도 하시면 많이 지금보다 많이 좋아진걸 느껴지실거예요 어, 제가 그 장성규리프팅이라고 해가지고 네. 나오는 레이저 있잖아요. 그거 이름이 뭐예요? 리프팅 레이저. 네, 리프팅 레이저. 초음파로 되는 레이저. 네, 슈슈 슈링크. 슈링크. 네, 네. 슈링크를 세번 정도 받았거든요. 언제가 맞지막이세요 어, 두달 전에요. 두달 전. 네, 근데 제가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었었거든요. 음, 네. 그거랑은 유사하지는 않죠. 그렇죠. 아무래도 슈링크 자체는 그 어. 막이라는 곳이 타깃이에요. 거기에 네. 초음파 열을 전달을 해서 조금 탈트이 시키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얘는 콜라겐 합성 성분과 그리고 페타이드 성분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네. 피부가 자연스럽게 재생이 되면서 탄력이 생기는 걸 부여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니다 음, 레이저랑 그리고 이거는좀 주사로 해서 시술을 하는 거라서 조금 빠르 그때는 좀 되게 많이 아파가지고 하루를 많이 좀 고생을 네, 많이 했는데 요거는 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어, 주사 시술이라 아무래도 아프실 수는 있죠 근데 응. 다른 스킨 부스터들은 이런 올록볼록한 엠보 같은 경우들이 응. 음, 오래가시는 분들 일주일까지도 가시는데 네, 몸도 들더라고요 맞 네. 주사 시술을 몸이드실 가능성이 있긴 하시죠 응. 최대한 힘 풀고 계시면 덜 드신다고 생각해주시면 되시고 엠보가 얘는 한두 시간 내에 가라앉거나 아예 안 생긴다거나 아니면 하루 안에는 무조건 가라앉으실 거예요 응. 그런 게좀 장점이시죠 어, 응.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마취 중입니다 입술 색깔은 지워지지 않았군요 세수를 하고 각질 제거를 한번한 한 다음에 마취 연고를 이렇게 덕지덕지 발랐어요 아시겠지만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마취가 어잘 안되는 피부는 마취로 오래 해야 되죠 그래서 10분에서 30분 사이로 해보려고 합니다. 음, 조금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 제가 제일 고민인 건 색소침착이랑 그리고 여드름 자국이었는데 이두 가지 좀 개선이 있다고 해가지고 리프팅이나 그런 데는 그다지 도움은 안 될지 몰라도 아무래도 제가 제일 고민이 있었다. 눈 밑에 있는 이런데 색소침착 워낙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이런 게 생겼죠. 그리고 턱에 나는 여드름들 이런 것들 가지고 좀 개선을 바로 볼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뭐또 괜찮으면 은 사실 한 번에 조금 가격이 비싼데 네번을 어, 패키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가격이 좀 저렴하대서 일단 한번 받아보고 괜찮으면 은 다음번에는 네번다 패키지로 받아보려고요. 제가 이런 주사 시술이나 레이저 시술을 여드름이 많이 나가지고 받아봤는데 음안 괜찮은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로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유튜브로 이렇게 찍는다 그랬더니 되게 흔쾌히 그래도 허락해주셔서 선생님과 어 간호사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치 끝나고 시술. 또 받고 나서 말씀드릴게요